네 지금 저희 아르페랜드무대저서 우리 멋진 리트머리스와 함께하는 지금 포토타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. 자, 이제 오늘 개인적으로 진행되는 포토타임이 이 마지막 타임이에요. 잠시 후에는 저희 또 아리아와 함께하는 시간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그 시간도 함께 기대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. 자 그럼 이제 사진 촬영 이제 다들 찍으신 것 같으시네요. 자 마지막 한 컷! 찍을 수 있도록 포즈 한번더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마지막 거 촬영 후에는 우리 플라리스와 함께하는 가이마위보 이벤트를 통해 여러분들께 많은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이벤트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까지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 수고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. 자 수고해주신 분리 플라리스 모델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뒤에